헤이! Hey! 자, 이번에는 어떤 놈들이지? 있 뭐야? 나 그냥 갈래져 너무 무서워 너... 어! 아저씨! 아저씨! 어! 거봉군! 오랜만에 쎄! 아이, 무슨 일인데 이게 빨리 오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정말 큰일이라서 코봉군이격리대 있던 SCP들이 모두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버렸네. <웃음> 우리 꼭구류, 우리 육팔이 불쌍해서 어 네. 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SCP들은 모두 죽여야 해. 코봉이 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글쎄, 이게 방보로도 이게, 이게 끝나지 않고 이거. 몰라 죽어요. 내가 자네에게 보여줄 게 있네. 자 따라 들어오게. 아 네. 우와 우와 이 무기들 이거 만화에서 보던 무기들인데 이 영화에서 보던 거 이거. 고봉군 무기를 골라보게. 네. 와다 갖고 싶다. 일단은 아예 멋지다. 사격 동작 준비하고. 와 멋진 거. 어때요? 와, 어, 헤이그 총총총을 겨놈 대라 죄송합니다 나는 이곳에 남아 지휘를 하겠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가만 두지 않겠다 좀비 바이러스 감염된 s 스쉐드들 기다려라 고봉에 간다 와, 아아 어, 저건 SCP 피 사모사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벌써 변이가 됐어 녹색으로 변했어 처리하자 여기서는 저격총이 제격이었지자 준비하고 가자 어 정말 바이러스 감염돼서 죽지라 아, 겨우 하나 쓰러뜨렸다. 어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어 어디 있는 거야? 어, 오 왼쪽도 있고, 오, 오른쪽도 있고. 아, 조용히 암살하자. 자, 자, 야, 야, 아우, 죽어라. 오케이 하나 처리했고, 여기도. 야, 야, 야, 죽어라. 아, 됐어. 여기로 한번 들어가볼까? 너무 무섭다 계단이 자총 들고 무슨 소리 들리는데? 이게 한 명이 아닌 것 같아 여러 마리가 있는 것 같아 여기 있 어디 숨어있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다음 방으로 이동! 여기... 어떤 놈들이 있을까? 너무... 너무 무서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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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게 된 거야? 왜 촉으로 안 죽는 거야? 안 되겠어 이거 이거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어 뭐아 맞다 눈을 안맞추 치면 안 되는 그런 SCP였지? 오 이따 나오는 거봐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 제발 오지마 오지마 나가만 있어 나나 쳐다보고 있다 어, 간다 나아 잠깐만 뭔가 꼬집표였습니다 어, 움직인 것 같은데. 뭐한번 찼습니다. 어, 봤어? 너 다리 움직였어? 뭐한번 찼습니다. 뭐? 궁? 어! 미안해. 아, 감감볼게 어, 나 진짜 미안해. 나좀 나갈게. 어, 지금 무서워. 어떡해. 이따 보자너 가면 되지 않을까? 아저씨! 아저씨!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아, 고봉군 지금 콧노래가 나와야지 마시. 아 이딴 게 아니고 왜제 1,7,3 땅고기 쟤를왜안 죽어요? 총으로도 안 죽잖아요. 아저 친구는 말이야 우리 땅고기는 석상으로 돼 있어. 아 그래서 총으로는 죽지 않아. 자 이걸로 죽일 수 있어. 자 곡괭이 받아. 아 이거요?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 고봉군 파이팅 네. 다이아몬드 곡괭이로 죽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죽어서 땅고기가 가만 안될 거야. 지금부터 아리 타임 간다! 야! 야! 야! 야! 으아, 으아, 아 이제야 말을 하시는구만! 으아, 죽어! 왜지 말라고? 너 같은 변이 바이러스 걸리대서 시벌 다 죽어야 돼! 저리가! 죽어라! 죽어라. 으아, 으아, 죽어! 라안죽안 보! 보. 아 그냥 초로 써도 돼! 너 초로 써도 안 죽잖아! 내가 죽어! 죽! 마지너 진짜 가만 안 뜯어! 로 게임이다 진짜. 아 진짜 너무힘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어떤 놈들 있지? 뭐야? 어, 그냥 갈래 저 너무 무서워. 어, 아니, 아, 쟤 진짜 너무 무서운데. 어쩔 수 없어. 오히려 제 쳐다보면 안 되는데. 미안해 공구류가 죽어라. 죽어라. 오늘 어, 왜안 죽지? 아저씨, 아저씨! 아유, 이렇게 호들갑이야? 뭘 호들갑이야? 지금 173을 쫓아가 못 봤어요! 아 그래? 총으로 안 죽어? 아안 죽으니까 제가 이게 렇 놀랬죠! 아 그렇다면... 아, 이 무기는 어때? 자, 따라 들어보게 아까 무기 다 봤잖아요, 아저씨! 자, 이번 무기는 우리 SCP 연구소에서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네! 아마 그 무기로 공무력을 죽일 수 있을 것에 어디있는데요자 공인대이채 어? 우와 이런 곳에 숨겨놨어요? 상자리 여러분 네오 이거 뭐야? 우와 와이칼 뭐예요? 오하하, 허허그 휴딜록으로 면안돼그 데미지가 21억 데미지야 21억 데미지 니 알아? 21억이요? SCP 코구리골단한 방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이 칼은 된다 이거죠? <웃음> SCP 고꾸야 가만두지 않겠다 시켜대 <목소리도> 내려라 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